안녕하세요. 이번에는요. 일곱 번째 커피숍인 트레일러 커피숍에 왔습니다. 트레일러 커피 같은 경우는요 모상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막 시원한 그런 카페는 아니에요 다행히 오늘은 좀 건조하고 덥지가 않아가지고 바깥에서 마시기 정말 좋지만 찝찝하고 더운 날에는 오시는 걸좀 고려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커피값이 정말 저렴해요 50바트거든요 그럼 저는 다음 여덟 번째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!